프랜차이즈 영업을 1 2년 동안 하셨다면 영업을 하시니까 본인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회사 마진율은 뭘로 먹나요? 회사에서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케팅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응을 한 봤더니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부분 프랜차이즈를 12년 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한 12년 동안 하면서 한 80개 정도 점포를 개점하셨고 그리고 브랜드는 한총 6개 정도 브랜드를 런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1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어떤가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힘들게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그 12년 동안 프랜차이즈 쪽에 하셨으니까 그 10년 지나면 원래 한 그쪽에서는 완전 전문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할까요? 어,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편의성일 거예요. 음. 어,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외식업이 프랜차이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말을 하죠. 소자본 창업이라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나 경험이 없더라도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랜차이즈를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본사에서 관리를 설정하게 하나요? 경사에서 하는 관리는 매뉴얼 안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음. 매뉴얼을 교육을 해주고 매뉴얼을 제공을 해주고 음. 이대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음. 그것만 가지고 장사를 잘할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예, 음. 그게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문을 닫게 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영업을 12년 동안 하셨다면은. 영업을 하시니까 본인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프랜차이즈 자체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사 소속의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고 주로 이제 위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컨설팅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 DB를 가지고 음. 이제 수주를 맡긴 업체의 브랜드를 홍보를 하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모으는 거예요. 음. 창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음. 그리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수주한 업체에 고객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음. 어,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본사에 상주를 하더라도 음. 이 사람들이 본사 직원이 아니에요. 음. 이 사람들 개인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시게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어. 영업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순전히 영업만 하는 거죠. 어. 어, 쉽게 예전에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 음.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컸어요. 음. 처음에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음. 이제 이런 영업만 전문화하는 사람들을 음. 데리고 이제 강의점을 모집을 했기 음.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오픈하고 나면은 책임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영업을 하면서 온갖 사탕 발림을 다 했겠죠. 음... 이것도 해줄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음... 매출이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정작 오픈하고 나서는 이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음... 자기가 충분히 벌 만큼 벌었으면 또 다른 거 해야죠. 음... 저도 영업을 해서 궁금한데, 저는 예전에 자동차 영업을 해가지고 네네. 그 수당 체계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건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한 건당 뭐 수당을 받을 텐데 그런 예. 부분은 어떻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할 때는 보통 처음 하는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모집이 힘드니까 음. 영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음. 좀 많이 필요한 음.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비 자체를 아예 영업사원에 주는 경우도 있고 음. 전체 개점 비용에,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가 권리 뭐 이런 부분을 빼고, 인테리어라든가, 집기설비, 뭐 십자재 처음 쳐도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뭐 3%면 3%, 5%면 5%, 5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급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수준인가요? 어, 평수마다 좀 틀리긴 한데, 기본은 뭐, 그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 3억에서 한 4억 정도는 들어갈 건데, 그러면 거기서 한 2%, 3%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겠죠? 음, 2%, 3% 정도? 네. 음. 만약에 가맹비만 받아간다고 해도 보통 통상 가맹비를 적게 잡아도 음. 500정도로 통상 잡아요 음. 그러면 매장 하나 오픈시켜주고 나면 음. 영업사원 5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음... 매장 하나 오픈시키면 네. 영업사원이 500을 가져간다? 네네. 네. 제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이거를 아. 매장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아시겠지만 음. 초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한 음. 사람당 한 달에 두개세 개씩만 물어와도 음. 벌써 1500이 넘어가요 아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한 100개씩 200개씩 확 내고 그 영업사원들이 또 다른 브랜드를 또 그렇지. 런칭을 해서 또한내고 네. 거의 떴다 봉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 항상 고객 DB를 가지고 다녀요. 음.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음. 그러면은 만약에 예전에 내가 어, 맞다, 뭐면 쪽을 하고 싶어 하는 음. 사람이 있었는데 음. 라고 하면 내가 면 브랜드를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음. 컨택을 하겠죠. 음. 그리고 고깃집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음. 제가 고기 브랜드를 갔을 때그 사람들을 컨택을 할 거고 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상담했던 고객 DB가 회사 소유가 아니에요. 음. 자기 개인 자산이 되는 거죠. 아, 개인이 그 DB를 다 갖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그런 영업 사원들을 섭외를 음. 할때그 고객 DB가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음. 될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회사 마진율은 뭘로 먹나요? 회사에서는 음. 초창기 때. 회사는 재사이제 음. 본사. 네. 에이. 지금은 많이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음. 많은 제재를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알기 때문에. 음. 어, 예전에는 뭐 인테리어에서 평당 3, 40만원씩 빼가고 음. 식자재에서 빼가고 주방설비에서 빼가고 소모품에서 빼가고 광고공비 빼가고 음. 다 빼가고 그러면은 이건 소자본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하다보면은 근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음. 하지만 음. 이 많은 브랜드 이 많은 창업 하는 장소들을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음. 가맹점주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뭔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음. 이 사람들도 움직여주지 않아요 음. 그러면 은 적정선에서 아직도 그런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음. 뭐 지금은 어, 정보경영상에서 이걸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간다 음. 어, 하지만 그게 정말 그 금액만 가져가는지 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영위를 해갈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어찌됐든 본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점주가 무너지고 나니까